그러니까 복싱하고 똑같아요. 복싱 앞서 잽, 응. 카운터 어. 날리듯이 어. 택견도 아랫발질 할때 어. 발질 할때 기본적으로 앞발은 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잽처럼 사용해 주면 쓰기가 편하죠. 앞발을. 네. 여기 어. 품을 밟든지 석발기를 밟든지 앞으로 가볍게 어. 툭 이렇게 툭 던져주고 어. 툭 던져주고 땅바서 뒷발로 카운터 스 어. 앞발로 툭 건드려주고 뒷발로 카운터 이런 식죠 뒷발로 카운터 주고 빠지면서 툭이 주고 빠지고 스그다가툭툭 어. 빵. 툭, 놓고 아. 놓고 차는 거야? 일단 앞에 앞에다 발을 놓고 차도 되고. 어. 그러니까 만약에 좌우 발기에서는 어. 네. 그 지금 수평인 상태잖아요 어. 앞뒤가 없는거죠 어. 그니까 러 앞발을 잽처럼 써줍 먼저 차는 발을 잽처럼 쓸 수도 있고 어. 물론 이제 타이밍을 잘잡으려또 카운터로 쓸수 있죠 어. 네. 근데 위아래발지를 섞어서 쓸 때는 아래를 가볍게 가볍게 주고 따라가면서 위에 차주고 어. 요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지금 우리 흔들며 발게 하잖아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쓱 들었다가 이렇게 차수 있죠 쓱팡쓱팡 아 들었다가 어 <웃음> 드, 드는 방향에서 바꿔서 딱치 차네. 어 흔들며 밟기하다가 그렇죠. 오. 그리고 만약에 한 발로 연속으로 칠 때는 어. 뒤에 거를 카운트로 쓰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연속 발질 하잖아요. 앞에 있는 거툭 주시 앞에 있는 거 툭, 앞에 있으니까 가볍게 차주고 툭 건드려 주고 세게 차주듯이 어. 뒤에 바로찰 때는 연속 발질을 찰 때는 앞에 거 잽처럼 살짝 건드려 주고 위에 걸로 받아먹고, 네. 주고 밑에 받아먹고. 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우리 저 거야 안우거리 같은 거할 어, 때도. 안우거리 할 때. 쭉 네. 건드려 주고 이게 카운트 받아야지. 네. 내차고 장대거리 할 때도. 건드리고, 또, 네. 어, 건드리고 빵 오케이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반대로 장대 내차기 할 때도. 장대 어. 건드려 어, 주고 내차기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